세 할. 올라. 오늘은 소시지 파이 따를 만들 건데 소가디 아이 씨를 넣어서 소시아 치킨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파프리카 없어가지고 양파 많이 넣었어요. 고래강 파프리카, 휴민, 그리고 그 마늘 가루. 이거는 칠리 파우더 고춧가루, 소금. 고 후추 파이다랑 그리고 치즈 캐사디아, 샐러리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치폴레라고 셀사인데 캐사디아를 많이 먹어요. Ah, but when it's made with the left chicken thigh or chicken legs, it's much better. Really juicy. to d a y e i d l o m i e o m i d o t l e o the i t i d d a of t m i e t e m e t h yeah. m i d i d d f i t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빵 토스트 할틀요 없애주는 방법미 페보리타 바다 겨우가 많은데 아까 다만 타마린도 이거는 뭐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타마린도랑 칠레 이거는 까이따라고 약간 카라멜 비슷해요 아침에 마치 잠 보러 왔다가 아, 바로 옆에 메뉴도 네. 네. 내장탕 같은 게 레슨과 옆에 있어가지고 ¿Dermín? n e l m í n está bien chiquito? ¿De este? ¿Cómo hay? El m á g i c o que tengo. o d i c e me está viendo? c e s de res, estómago de res. ¿Dónde? ¿Ah? ¿Dónde? ¿Quieres más pata? s sí. O, o, o, o no, tengo una m i ñ i t a parte de la pasta, parte de la p a t a Se d e j a con los huesitos. Ay. Esto que es el libro. O oh, hay patas, esa va deshuesada, se si gusta. Esto yo, esto yo aquí las huesos. La aquí pa acá, o e s t a o este. Son naturales de queso. Sí, ah, Provechito, bonito día, cuídate. Gracias. 고기 같은 게 있는데 뭐가 뭔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당신은 매운 사? 리아나이 아, 네 아, b e s t e e s 아, sí. Muy b It tastes something similar to like a Korean mm. Mm. soup. 그렇게 하는... 근데, 근데 익숙한 맛이에요. 이게 발. 이게 다소 A little bit. Huh? A little bit. Ah, little bit. Yeah. And then it's it? So, so Tastes... Flower. <laughs> Meat favorite. I think it's the best part h e t a t e r So, when I have cold or something, I'll e this. a a o a a i 물건 잘 맞는지 확인해가면서 풀소에서 주문한 거 왔고 지금 아까 받아본 것처럼 코코넛 밀크랑 모어본것 중에서 제일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선물로 준 코카콜라 카페 들어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치킨 스타크 필수죠 이거는 제가 멕시코 요리할 때 만들 양파랑 토마토랑 갈릭 들어가 있어서 따로 손질 안, 해서 안 해도 서안해 돼서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소시지 그리고 이거는 고수인데 멕시코에서는 이거에 육회손이 300원 밖에 안 해요 그리고 김종기 호스처에서는 주문하면 이렇게 꽃을 줘요 샐러리는 멕시코에서는 이렇게 거의 잘라서 윗부분 잘라서 많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 가루 랑 이거는 아몬드 이거는 코코넛 파우더 같은 거 위에 뿌리는 거 이런 식으로 패키징이 따로 안돼 있어서 환경, 친화, 환경 친화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아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바나나도 익은, 익은 거랑 이렇게 안 익은 거베르데 아니면 완전 익은 거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주문할 수가 있어서 어, 본인이 먹는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주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호수 때 제일 좋아하는 부분 짜진 소고기가 이게 얼마지? 이런 식으로 압축팩에 어, 담아서 줘서 냉장고에 자리 차지 많이 안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자주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빠이타 데보요 약간 그 세로로 길게 잘라진 이미 손질이 된 닭가슴살이어서 다이어트 할때 굉장히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베레나데 보여. 신 이거는 닭다리 부분인데 근데 껍질 벗긴 거 이것도 다이어트용으로 좋겠죠.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호스토가 약간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선한 것 같아요. 사과도 이제 어 온라인 주문하는 데가 체대라비도 있고 그리고 월마트도 있는데 근데 그런 데는 약간 이런 신선 식품이 약간 뭐라고 캐바케? 좀안 좋은 걸로 보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장보러 갔으면은, 앙골라스 그런 품질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 다 괜찮게, 품질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 종류라든지 이런 고기 종류는 호스토에서 주문을 합니다.